오늘은 오랜만에 롤 리플레이나 다운 받아서 롤이나 편집해 볼까? 우는 Woah, oh. catcha. Oh, jungle chan. 와 오빠 텀쳐 오늘은 친구들과 자유랭크를 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정글 마스터이다 나는 마스터 일을 할때 포션을 하나만 사온다 어 나는 마스터 일을 할때 포션을 하나만 사온다 그 이유는 포션 없이 풀피 풀캠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포션을 하나를 꼭 사는 이유는 갱을 가야 한다던지 상대가 카정을 온다던지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서 사간다. 리쉬 없이 레드와 돌거북을 먹던 도중 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와, 에이, 에이. 그래서 급하게 갱을 왔고 우드류의 풀까지 빼며 잡아냈다. 가기 예뻤기에 다시 한번 갱을 갔다. 우와, 너무 무서요어스톤서 아, 예, 조심하면서. 어왜녀 들어와? 하 탑에서 순식간에 이킬이라는 큰 수학을 걷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제 아, 킹텀이라고도 못하겠어 그냥 바텀입니다. 2데스를 했어? 응. 탑에서 2킬 그냥... 따는 동안 이데스를 박았어 바텀 유저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만 죽어. 이게 망하가 거든 아 무난하게 캠프를 다 정리한 후 집에서 공속신과 롱소드를 구입해 줬다. 우물루가 없다 에너지만 W가 없다. 전송다. 반복 판 쪽으로 난갈 거야. 어, 거기 있었어? 아, 꼴찌하게. 저공기서 나오냐? 나이스. 잡아갔나? 아니야. 나 이거 알파쿨이 안이라 알파쿨이 안되라 오, 살았다. 그 이후 탑을 다시 한번 찔러봤지만 아쉽게 실패했다. 아이고. 안녕. 어서 오고. 어, 들어가. 아, 맛있긴 하다. 아 만화가 없어. 아이스 <웃음> 탑 백업을 아쉽게 늦게 도착했지만 적을 다 잡았. 아니, 오다가 마이랑 마주친 거 아니었어? 근데 씨발 잡을 수 있는 사람을 한다고? 야하 궁극기 맛있야왜 이렇게 힘들게 잡냐? 마이에게는 20분 솔바론의 법칙이 있다. 20분 헷바론이 나오기 전 크라켄, 구인수, 공속신, 흠나시 나온다면 매우 안정적이게 20분 솔바론을 할수 있다. 20분 솔바론을 위해 최대한 많은 길을 쓸어 담았다. 어디로 가는 것같 g o 게 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이건 못 참지를 시전해 버렸고 인하, 민하, 죽게 되었다. 그렇지만 방금 럭스의 속박을 운 좋게 피했고 그 대가로 키를 먹고 죽었다. 그리고 부하로 곧바로 달려와 솔바론을 하는데 성공했다. 살짝 <목소리> 달려.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목소리> 야. 어, 죽었으면 너무 슬프실 거 죽었어. 플련 아니 아니 나가야 빼 개. 와 영웅 마이. 불멸의 영. 어 그래 넌 죽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와. <목소리> 적팀 문도가 미니언을 붙잡아서 끝내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발언을 먹었다 문도는 분명 우리의 사용을 저지하려 내려갔을거기에 강타를 아끼고 용쪽으로 달려주었다 빠르게 생각해보자면 내가 피해야 되는게 아씨, 애들 왔다 그냥 달려 있어. 빠이가, 빠이가, 빠이가가. 어? 왜, 왜, 왜? 이 아, 이주이어디 어디로, 어디로, 이가못 들어가, 아이가 못 들어가. 들어갔는데 <웃음> 맞아? 어 맞아 <놀라> 위뽕 위뽕 위뽕 위뽕 위뽕 게 <놀라> 미연! 안죽어! 너무 좋아 와 <놀라> 좋다 <좋아. 놀라> 사랑을 그냥 한 몸에 받아버리네 민연하다가, <미녀7> GG! <미녀> <미녀> <미녀> <미녀>